네, 안녕하세요, 골프, 여러분. 헌터, 팩, 규. 카메라 잘못 맞췄다. 여러분, <끼리> 오 제가 한번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테이블을 잡아서 먹어보자. <웃음> 목소리 많이 나갔네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해안에서 개불을 줍줍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개불 서식처에 가서 잡아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불 서식처에 갯벌로 가가지고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벌 롯나먼거 죠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이가만생각 보면 이게 해산물 유튜버가 아니라 운전 유튜버의 리발 버려 자 여러분 오늘 개불 잡으러 개벌에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두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아... 신유튜버 신인 보길튜브입니다 <웃음> 신인답게 삽 혼자 드셨습니다 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네, 촬영 스텝입니다 오늘 일급 없는 거 알죠? <웃음> <웃음> 저내 건데 여기가 개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누가? 신인 유튜버 보길튜브가 자 여러분 제가 개불을 이렇게 잡으러 온건 처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개불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개불 마스터 분 계십니다 보길님 개불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아시죠? 아당연하죠저 저 개불 이미 한 마리 잡았어요 <웃음> <웃음> 어, 우리 같이 내려왔는데 저기 언제 한 마리 잡으셨대 뭐예요? 뭐 아니라고 들었던 거예 <웃음> 네, 저도 이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번에 그거 터트이었는데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 성게가... 성게가 여기 있어요 좋은 말로 할때 카메라에 씌우세요 <웃음> <웃음> 아 자, 이게 개불구멍이에요? 자, 여기 구멍 옆에 이런 약 같은 거 있죠? 이개구멍이에요 이런 약이 있어요. <웃음> 아, 뭔지 알아요? 아, 라가래에서 녹는 거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곳이 개불구멍인데 이 주변에 있는 구멍들이 전부 개불구멍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구멍이 되게 작네요. 얘도 작겠네. 아니죠. 커지죠. <웃음> 아. <웃음> <웃음> 여기 파면 되나요? 흙을 파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삽질하면은 물이 차 가지고 수로를 내서 저번에 개불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20마리 잡은 거 같아요. 와... 갈매기가 한 5마리 훔쳐 먹었어요. 유니세프까지. 갈매기 개불 먹구나. 아주 어? 개불 저번에 잡다가 터져가지고 아. 내장을 갈매기한테 던져줬거든요 아주 초배를 받던데 <웃음> <웃음> 역시 시인디초버답게 아주 패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약재 보이시죠 옆에 이런 약 같은 게 있으면 개불이 있다고 해요 얼마큼 파야 되지? 구멍을 쫓아서 계속 파야 돼요 전문가 한번 봐야겠다 그 말은 즉 개꿀을 빨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두굴 파야 돼요 예? 두굴 어떻게 파죠? 동그랗게 한 대라고 치면 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 물이 여기에 고이게끔 요쭉 두굴 쌓으면 은 물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선생님 말 따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넣을게요 네모로 파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예?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웃음> 이거 한한시간 동안 파야 돼요 두분 하시다 힘드시면 교대할게요 아 힘들어요 죄송해요 <웃음> 어? 뭐요? 좀 보여주세요 로롯로롯 제세살때 <웃음> 우리 그거왜 이렇게 챙기세요? 뭐야, 저 언제 두 마리 챙기셨대 이거 개불 만약 못 잡으면 여기 빨간색 매직 칠해가지고 먹겠습니다. 고기를 근데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쭉 놔야 되나요? 네,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은 옆에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저기 80만 대 유튜버와 160만 대 유튜버 두 분이서 삽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구독자 낮은 저는 개꿀 왔다 에? 뭐예요? 롯만한 개부 같은데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야 찌렁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얇고 가는 게딱 부르님 그. 에? 에 아니에요? 네살 때? <웃음> 오얘왜 이렇게 <웃음> 여러분 촉감이 약간 찍찍이 만지는 느낌 아니에요? 이거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오, 오, 오, 오 그죠 이상하죠?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릴안 쓰신 거 같은데 시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개불 아닌 것 같은데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개불 잡을 때 아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려 지금 옛날에 잡았던 영상 보고 복습하시는 건가요? 아, 혹시 잘못했을까봐 어. 지금 이렇게다 파놓고요 여기 다 길쭉길쭉하고 싸우게 생긴 것들 많다 저기 이거 왜 넣어요? 이따 드시라고요 저요? 못 잡으면 네. 먹어야 돼요 <웃음> 촬영 스텝 시작합니다 큐아 제대로 찍어 아.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이 삽이 갯벌 삽이 아니라 일반 그냥 공명 삽이어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왔죠 공명 삽? 저요 뭐 어쩌라고요 아니요 주세요 형님자 <웃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가운데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뭐보길리만 믿을 따름입니다 못 잡아도 전무죄예요 근데 아 그럼요 희는 없죠 <웃음> 오 이거 뭐야 오 뭐예요 아까 그거다 오, 뭔가 느낌 이상한데 오 어, 이게 뭐야 쌌다뭐오오오 이게 뭐, 뭐? 개불 아니에요 이게 개불이면은 몸통을 끊었을 때 약간 피 같은 색깔이 쫙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What s your name? 촬영 스텝 아네 이거 먼저 알아놓고 있어 잘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뚝을 팠는데 이제 이 안에를 또 파가지고 개부를 한번 나상나삭 해볼게요 여기 고유 있는 물을 조금 이제 빼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웃음> 아, 시네즈 투버 팩이 좋네. 자, 여러분, 물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이게 개불 잡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꿀. 자,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저쪽에 아저씨 한번 지나가시는데, 저 손에 든 파이프 보이시죠? 저 파이프가 개불 파이프입니다. 개불 파이프. 저걸로 쭉 해서 뽑아내면 그냥 개불 롯나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저희는 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구멍을 따라서 파야 됩니다. 구멍 어디 갔지? 어, 어 잃어버렸다. 따뜻 찾아줄게이 <웃음> 구멍이요? 여기 한번 파볼게요. 보기로 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바닷물인가요? 아, 두 분이 삽질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웃음> 약간 감정 묻어있는데 아, 아, 아, 아. <웃음> 어? 이게 뭐야? 개리이 개불! 깨불? 우와! <웃음> <웃음> 이야! 야 이거 뭐 아까 그거 개불 <웃음> <깨불> 아니라니까요 그죠? 개불이죠 <웃음> 이건 작은 거예요 아 이거, 어, 이거 작은 거예요? 이거 아까 느낌이 다르네 그죠 리네 어, 좋은데? 예? 왜 거기서 그러... 어 왜요? 아 유치가 아 왜요? 진짜 <웃음> 개불 잡았습니다 와 역시 보길님 저희는 뭐 거의 오늘 아기새 약간 기생충 느낌이죠 예? 아니 저 열심히 했는데 아 더워요 야영가시야 바로이거키에도 들어가겠습니다. 키. 저대 어? 구멍 있잖아요. 저건 아까 잡은 구멍이고. 따라가다 보면 저런 구멍이 또 나와요. 아, 이거 삽질하다가 자르는 경우도 있겠다. 어? 왜왜왜 왜? 왜 왜요? 오, 설마. 찢었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터져도 먹을 수 있어요. 와, 저기 내장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와, 터졌다. 우와! <웃음> 야호! 왜요? 여기 반쪽 어디 갔어요? 이거? 어, 괜찮습니다. 이것도 배불러요. 큰일다. 자, 킵 자, 1.5 마리.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지금 탈피한지 얼마나 칠겠네? 야, 물지 마, 물지 마, 버릴게요. 어, 저기 뭐야? 개지렁이다. 아... 저기요. 알고 있었잖아요. <웃음> 저 뭐야? 어, 뭐야, 두 개다. 어?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야, 자, 여러분 처음 보는 저기입니다. 와, 프리님 드세요. 아니요, 이거 헌터빵님 드시요 아야, 아니 아니요. 예,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 끌게요. 아, 매, 우리 매티스 선물로 줄게요. 한 번에 빡 깨입니다. 두 마리 키우시다가한 마리도 빡 깨졌다고. <웃음> 다시 가요. 저 진짜 구라 하면 가만 안둔다. 저희 지금 잠깐 차에 갔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소리 질러가지고 진짜로? 아까 그 녀석인 것 같은데 저 개불 아니잖아. 아아 <웃음> <웃음> 아, 억그로잘 끄네. 유튜브에서 억그로안 끌던데. 자, 여러분, 지금 장수 이동해서 다시 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 미친 노가다거든요? 자, 이쪽 바로 파볼게요. 자, 여러분, 다시 삽질 시작됐습니다. 여기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마리 예상. 어, 다한 마리에서 일 마리. 바로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저기 구멍 발견했는데 어? 지금.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바톤 터치. 우리 계속 나오는 게 뭔가 안 좋은 징조 아닌가요? 어어어어 개불 개불 개불 오야 잡았다 이거, 이거 사실 내가 잡은 거 같진 않은데 <웃음> 이거 깨비님 지분 90% 아닌가요? 뭐 내가 잡았다 하케이 <웃음> <내가> 잡았... <웃음> 여러분 만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잡을 때까지 집에 안가물다 들어와도요? 안가안가 왜왜왜왜 안 가. <웃음> <웃음> 왜, 왜? 와, 크다. 아까 그 조개네. 야. 여러분, 라떼습니다 얼굴 마스크 싹다 쳤습니다. 지금 옷 보세요. 지금 여기 팔에도 전부 다 찢고, 그만하고 싶은데요, 리바.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브레임, 제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개불 잡기 진짜 힘든 거구나.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개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어, 살아있다. 살아있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려가지고, 내장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보세요. 이거 아저씨들이 가끔 버리고 다니시는데, 운전하지 못해서, 이거 헌터팡님 드시면 되시겠다. 에이. 이거를, 아시겠죠? 후배를 얘네 개불 주웠어요. <웃음> 사장님 많이 잡으셨나요? 오 많이 잡으셨는데요? 여기 혹시 어... 구멍에 팁이 있나요? 여기 분하고 있죠? 아 분하고예요? 들어 네. 나오는데 네. 없으면 구멍 간 거죠? 아 이렇게 뽑아서 네.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까지가 나타났습니다 네, 개까지 네, 와, 나 진짜 처음 봐요, 이거, 자연에서. 갑자기 아니, 뭐가 쏙 보이더라고요. 지 혼자 나와가지고, 어. 이게 꼬리로 이렇게 찔러요. 엄청 아프거든요? 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 제가 이 스피어 형이고, 갈고리로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죠. 어. 이거 어떡할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어. 아, 저요, 저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잠시만요, 어. 찌르지 마. 찌르지 마. 찌르면 바로, 어. I believe I can fly. 바로, 키. 야, 개불 찍지 마. 야, 개불 찍지 마. 제발 부탁이야. 저내거야안 돼! 어. 라가리에 갖다대지 마. 뭐야, 왜 뭐가 갑자기 누워서. 특히 팔자 좋네, 쌍마이니 개불 터졌어요. 그래, 어. 네가 손질해줘. 개불 셀프 손질. 개꿀. 저희는 마저 개불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파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 개불 안할 거예요, 절대. 개빈이 힘든 말씀하세요. 구멍, 구멍. 왜? 오! 오! 오! <웃음> 야, 대박. 뭐야, 뭐야? 뭐야? 또 있어요? 에이, 설마, 설마. 오! 설마. 오! 오! 오! <웃음> <웃음> 와 <우와>, 이거 <웃음> 어, 뭐야 물 쏜다 물 쏜다 와 와, 1타 2p 와 대박이다 여기가 성지 아니에요? 아까 저기서 삽질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운좋게 멘티스를 본 이후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진짜 멘티스 처음 봤어요 진짜. 에 진짜요? 제가 잡은 영상 못 보셨어요? 아 그건 내가 본게 아니잖아요 아그 영상은 보셨나요? <웃음> 아니요? 니 발. <웃음> 와, 개빈이 대박. 와, 두 마리 더 키. 야야야, 야, 야, 집지 마. 이 새끼 또 집었네. 자, 그러면 지금 6.5 마리. 자, 그래서 여기 상자 구멍 있어요? 설마 또? 고급님이 진짜 잘 잡아요. 아, 근데 진짜 달라요. 그 슬, 소리는 설마 소? <웃음> <웃음> 와! 아, 이제 가시죠. 와! 아, 근데 여기 더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진짜. 아니, 어느 순간 손으로 뽑아갖고 보고 계시는데?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웃음> 이거까지 일곱 마리. 아니, 갈까요? 이제 친구는, 저는, 살짝량 채웠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아,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조금더 파보도록 할게요. 아,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다와 아. 어, 어, 어, 오디야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여기 대박이다! 우와! 야! 야, 실한 녀석 잡았네! 아, 실해요, 실해 실한데요? 내 거에 한 10분의 1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덟 마리 아, 될까요, 아, 이제? 조금만더 해볼까요? 아니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이번엔 제가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브루, 레스고 탔던데 안 파고 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어 저거 뭐야? 아, 뭐야, 리바? 얘는 지렁인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놀람> 야, 여기 뭐야! 개불 성지다! 우와! 아, 이제 갑시다! 퇴근!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자, 이제 나눕시다! 저는 통이 저기 <웃음> 그러면 가져오세요 웨지스 <웃음> 보길래 가져가요오 네. 어, 어, 어, 좋아요 오 어. 어, 워크랫... 어. 어. 이거 딸려서 가져가실래요? 오 어, 먹고 있어 자 그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집으로 렛츠 어. <웃음> 아 지금 여기 구독자분을 만나는데 구독자분이 진짜 많이 잡으셔가지고 조금 주신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네 가족이라고 네아 우리가 <웃음> 아들 아들 아. 4살, 아우, 너무 이쁠 때네요. 어린이집 예? 린리집 보내고 와가지고. 버리지 <웃음> 보내고 모처럼 휴가를. <웃음> 어유, 그만쉬어도 됩니다. 어유, <웃음> <어휴>, 그만쉬어도 <웃음> <웃음> 그만 <쉬어야> 돼요. 그만하셔도 <웃음> 요저못 <웃음> 먹어요. 한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몇 마리야? 아이씨, 오늘 괜히 잡았네. <웃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즐기 마세요. <웃음> 야, 여러분, 오늘 삽질 안 해도 됐었는데, 리마 <웃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들고 갈게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불을 잡아, 아니아니요 아니, 얻어왔습니다. 아! 개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 어, 왜 따갑지? 아! 저 개불 나가리 삐죽삐죽 나와있는 거 보시죠. 이게 쨔리 아프네? 해버려, 내기야! 켰어요, 카메라맨이? 어쩌라고, 이래, 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래기들을 씻어줄게요. 부어버려. 오, 많아, 많아, 많아.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아이씨. 아이고, 불르님이 가지고 가기로 한이 개불 짬내기인데불르님이 이거 집에 양양했으니까 얼른 오세요. 자, 여러분, 일단, 이래기 바로 씻어줄게. 요 워터. 야, 조도도도도도. 숫자 한번 세볼게요.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17, 18. 총에서 23마리입니다. 23마리. 자, 일단, 뻘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싹다 씻어줄게요. 씻어서 버려버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개불 안에 껴있죠? 개불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기 때문에 좁은 곳에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불 한 마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야, 리발! 몇 마리가 들어는 거야, 리발 렉기들로. 일 씻어서 조사 버려. 여러분, 아까 내장 빠질 렉기 있었거든요. 바로 이래기 미다 버려.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손질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불 손질이 이 안에가 전부 다 내장이기 네 때문에 조금 찌를때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 심신이 좀 약하신 분이나 징그러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아요 그냥 참고 보세요. 바로 뒤지러 가자. 얘네 손질법은 뭐 없습니다. 그냥 여기 양 끝에 있죠. 아삭 싸우고. Oh, shit the fuck. 자, 내장 색깔이 사람의 액체색이랑 좀 비슷해서 굉장히 좀 혐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횟집에서 드실 때는 잘 모르셨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냥 툭 하면 터질 것 같은데, 이렇게 손질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마침 뭐가 자, 그리고 여기 반대편도 라사. 안에 있는 내장을 싹다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그렇게 이렇게 내장이랑 싹다뺀 그냥 빈 껍데기를 먹는 게 저희가 먹는 개불인데, 요 녀석을 원래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초메르. 음! 되게 꼬독꼬독하고 약간 <웃음> 개비려요 리발 다시 안먹어 아아 아아 그냥 개비려 내박자 여러분 그래서 잘게 먹지 않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자 그러면 네. 요렇게 넓은 형태의 개불이 나옵니다 그럼 안에를또 살짝 깨끗하게 씻어줘요 라삭라삭라삭 야 라삭, 라삭, 라삭. 네, 무슨 햇바닦같다 이거 <웃음> 개비려요 리발 넓아 개비려 리발 자다달래기는저머리 거죠 자, 여러분 제일 큰렉이 손질하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얘를 애초에 가위로 자르면 개빵 터지겠지 어? 괜찮은데? 어. 오히려 괜찮은데? 오! 오히려 깔끔하네 그양념렇게쫙 잡았다면 내장 네쭉 나오죠 그냥 다 여기서 빼버 뭐야 이거 줄넘기 할 뻔했네 그리고 나삭쌍라이나삭 꼬르둥 야야 아니 나뭐 하고 있잖아 내뼈어좋자 그냥 다 조진거는 튕겨서 저멀리거죠왜나 찍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억지로 튕긴거 같아? 아직 여기 스0마리더 있잖아요. 이래기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손질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리, 노가다, 펀치 오오오오 자, 여러분 개노가다에서 전부 다 지금 손질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론나 깔끔하게 손질 이거 뭐야? 고무장갑에? 리마, 자이렇게한번더 조사조사, 자 이렇게 씻을 레기들을 자 여기 비닐에 싹다 넣어버리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들을 얼려줄 건데 왜 얼려주냐면요, 제가 이 개불을 잡을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뭐냐, 비부리 오페어질 있으요왜 자꾸 얼리는 것이냐. 들어, 들어갈 레기야. 어깨팍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제가 내일 개불로 뭘할 거냐, 바로 개불 햄버거의 모닝빵. 내일 봐요, 나방나. 안녕하세요. 나천재요. 제니었죠 여러분, 얼려진 갭을 열어. 자, 이르기 바로 어떻게 하냐면, 서지야 어, 해동시켜버리기.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동이 다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싹 따라버릴게요. 버려버려. 오오오오오옹 오우! 자, 위에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에? 내장 아니야, 리바 누구니? 너구나. 으펀치! 아 자,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전부 다 빼줬으면, 바로, 후라이팬, 프라이. 자, 그리고 바로,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자, 여러분, 이제 이 개불들을 안에 넣을 건데, 개불을 도대체 누가 먹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심지어 먹었는데,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맛있다. 진짜 의외인 것 같은데, 아칩! 상한 냄새 나는데, 펀치! No! 바로 입총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계불을 구워서 먹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가지고 걔들이 구워지면 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말리다가 나중에는 펴져요 자 여러분 그냥 보면은 약간 대패삼겹살이랑 진짜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맛도 베이컨이랑 삼겹살 합친 그런 느낌의 맛이 나요 이렇게 계불이 어느정도 튀겨졌으면 여기다 바로 통후추 통후추 통후추 통후추 통후추 추 그리고 바로 조사조사조사조사 조사. 여러분 진짜 근데 맛있는 냄새나고 어떤 냄새나면 약간 삼겹살이랑 베이컨 약간 그런 합친 그런 냄새 아까부터 이 얘기만 하네 자, 이렇게 어느정도 익었으면 바로 턴어프 일로와 이래 끼야 기름을 좀 많이 빼줘야 됩니다 기름을 왜 이렇게 빼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일로와 여러분도 개불을 잡아서 이렇게 튀겨봤는데 요거만 하나 딱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요 래끼가 그나마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요 딱 보면은 그냥 돼지껍데기 느낌도 있어요 자파은방법에요처야배를 이게 무슨 맛이냐면 되게 고소하면서 기름기도 조금 있고 비리내리발 아, 지금 이게 저번에 먹었을때랑 조금 다른 맛이여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저번에 했을때 에어프라이기해떡이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봤을때 이게 한번 얼려가지고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저번에 생으로 바로잡아서 해서 신선도가 줘 에잇 리발 <웃음> <웃음> 아이 리발 별일이 다이네 아 그래도 뭐 재밌는 거 보면 사이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코피가 자주 나서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코속 혈관이 굉장히 조금 약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코피가 자주 나는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혈관이 약해져서 이렇게 물을 시는 분들 계시는데 코를 롯나 파서 잘때 리발 개불 내키나 코피 좀치웠네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 자 접시 방 아래에 롯나 잘 만들었죠 그리고 페티 그리고 치즈 버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한번 치즈 버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바로 개불렛끼들을 입장. 이야. 그냥 이렇게 보면 절대 개불 같지 않은데 여러분 개불 맞습니다. 야이 정도면 개불 개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3분의 1은 나중에 모니방 할때 쓸게요. 그리고 케찹, 요네즈. 아, 아 별로 없다 리발 라떼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케찹 마요네즈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여기다 데리야끼 소스까지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약간 흘러내리게 이거 국룰인 거 아시죠? 받아 버려. 그리고 원래 여기요 양상수를 조금 썰어 넣려 했는데 야채 실어 펀치. 그리고 닫아버려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햄버거 빵이랑 안에 있는 패티는 제가 베이킹하고 소고기랑 사가지고 전부 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할 드리며 티미어 티미어 티 저걸 어떻게 만드는 리바자 여러분이 계속 개불 햄버거가 완성됐습니다 아, 제 안에 갤불 들어간 거 보세요. 그냥 얼핏 보면 약간 가지나 고사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갤불 맞습니다. 비주얼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쓰르는 저름 쓰척의 이 노래가 왜 나와? 아자 그럼 여러분 허터 파운드교사 앉아서 안 먹는 거아시죠 무조건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계속 시물이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시방 이갤불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음음음 <웃음> 라트. 음. 음. 음. 음. 음. 음.. 배달없다 일발 이건 생각보다 개맛이 있네요 역시 요런거는 이렇게 소스 여기다 묻혀줘야 이게 국룰이지 아, 여러분 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서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음.. 개불 질기다 패티 맛있고 음, 치즈 맛있고 음.. 개불 또 질기다 지금 개불이 질겨서 계속 씹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아까 그냥 개불맛 생으로 먹었을 때 그때 비린맛은 하나도 안납니다 이게 약간 고기랑 치즈랑 개불이랑 조화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분 보시면 계속 씹혀요 소리 들어보세요 저 이것도 한번 먹으세요. 아,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해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안에 질긴 햄이 들어간 느낌이. 에요 그리고 맛은 딱히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먹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요리 이들이 라가리로 잘안 잘립니다. 이미 개 세야 잘릴 것같거든요 한번 개 세게 잘라볼게요, <웃음> 못 잘라나, 우유가? 음, 진짜 괜찮은데? 뭐랑 개불이랑 진짜 잘어울리는 알았어요? 치즈랑 개불이랑 개잘 어울려요. 이 개불이 치즈맛을 좀더 깊게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더 치즈맛이 뭔가 확 나가리에 와닿는? 뭔 개소리야, 리바. 어쨌든, 와. 아씨, 이것도 빨아줘야 국룰이지. 자, 여러분, 이쪽에 아예 개불밭이거든요. 보이시죠? 개불밭 한번 바로 침투시켜볼게요. 바로 간다, 처음에! 음, 와, 그냥 다 좋은다. 싹 개불. 너무 질긴데요 여러분? 개불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개불에 햄버거 다시는 넣어서 안 먹을 것같은데요사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개불이 좀햄 같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야 저딴 거를 왜 그냥 햄버거 사가지고 안에 있는 햄이랑 그냥 같이 먹지? 개불을 뭐하러 넣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바 하정 여러분 개불 제공해 주신 구독자 우리네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많이 먹었고 라가리 개 아파요 고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햄버거 남았는데 안에 개불 하나도 없어요 리바 이게 그냥 개불 그냥 한 15마리 입안에 쳐 놓은 거예요 방금 이거 나 남은 거 있죠 요거는 사실 근데 론나 행복하게 먹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본인빵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칼로 라상라상라상 라상 라상 그리고 라가리어로 자 여기다가 프리와아토피아크림치즈 바로 하나 싹 떠가지고 차발, 차발 차발 차발 벌써 맛있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처먹어도 되는데 사실 굳이 왜 개불을 넣어 내가 아 너야지 나야지 정신차려 자 그럼 여기에 개불 바로 길다란거 두식이 석삼 너구리 육개장으로 감싸버려 자 그리고 한번더치즈레끼 그리고 위에 케찹 샹싱숑엔드 닫아버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개불모니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봤을 때 사실 햄버거랑 비슷긴 한데 아까 햄버거는 패티라는 굉장히 맛에 흥미를 돋구는 그런 레기가 있었고 여기는 진짜 개불이랑 치즈에요 여기 보시면 은 거의 이거는 무슨 단소에요, 리발. 아, 요새 단소 모르시나? 나 30살이야. 이레기는 바로 먹어볼게요, 처음에를. 음, 잘라주지가 음... <웃음> 않아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개불에 크림치즈 찍어 먹지, 리발. 어? 개맛있는데요, 여러분? 에? 이거 개맛있는데요, 진짜? 여러분, 은, 은, 은, 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아까 제가 한 말이 맞았습니다. 개불이 치즈의 향을 훨씬 더독게 해줘요. 또 반대로 이 치즈가 개불의 비린내를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이 치즈 향이 강하니까 개불의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오히려 식감도 조금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맛있는데요? 어, 놀랍네, 이거 진짜. 어, 뭐, 이거 뭐야? 약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배라! 와와 와, 진짜 괜찮다 와 모임방에는 개불 약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개불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이 쳐줘도 3 0 0만 중에 해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 압니다 세상의 왕따야 근데 여러분 지금의 개불... 돌아운 애끼 다음에 딱 알맞게 남았으면다 개불 애끼 하나 인데 리바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거 같기도 하다 어 맛조개 음에음 마지막에 크림찌즈가 제일 많아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한 번만 할게요. 할렐루, 야.